피져보면은 응. 사람의... 사람의 습을 치고 막 이러잖아 응. 그런 응. 걸좀 벗어나고 싶은 느낌 싶을때오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이총 같은 경우에는 딱음 이랬던 음것 같아요. 그냥 음 옛날 음 옛날 그이막 하고. 그냥 옛날 거. 그냥 이런 컨트리 돌아다니는 거. 제가 갔다. 제가 갔거든요. 나에이라는 옛날 것들 같은 그렇지, 나 대장장이. 그렇지. 컴나 대장장이. 상 하나만 있네. 저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더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죽었어 어? 얘가 <웃음> 죽은 거 아니냐고 <웃음> 너무 더워가지고 해를 등지고 어? 있어 에바라기가 야 얘도 이기서 웃기지 않냐? <웃음> 어, 뜨거워 저기 뜨거워 뭐. <웃음> 야 에바라기가 <웃음> 왜 해를 등지고 있냐고 옛날 느낌, 에동독 사람 사는 데는 아니겠어 그렇게 해야는 사람 사는 데는 아니야어레진 하옹 가수서 그거 가서 던져드리고 다 그렇죠! 아 근데 그렇죠. 약간 이거 명칭이 뭔가 그냥 그지 그냥 옛날에는 토가지 이렇게 지었다 뭐 이런 느낌 어. 이런 토가지도 있습니다 같은 느낌인데 어. 이거, 뭐 뭐지? 이거 뭐지? 이건 어. 뭐지? 가난한 속에서도 바른 삶을 정이 여긴다. 아, 제가 선미 인데 선미인데, 초가집에 나온 겁니다. 이렇게. 아. 화장실이 더 좋은 쪽으로. <웃음> 어. 화장실이, <웃음> <있지>? 화장실이 <웃음> 제일, 화장실이 제일 좋은데. 이것도 아니지 않냐? 화장실이 기와도 있고. 모든 집경이 <웃음> 제일 좋아. 진란는 가볼까? 그러 야, 마구간이 <웃음> 있어. 전은사람이었나가 그럼 안가보도들어오면 그런 느낌? 아 이게 드라마 촬영 많이 했네 여기서. 영화랑 드라마를. 어. 춤도 했네 여기서. 어. 정도전 금주는 안 받고. 해본가도 되겠다. 그래? 어, 어 해본가도 되네. 어. 어. 와 하늘 봐, 봐. 이게 찍힐라나. 나나안 보여. 아, 조건 아. 아. 되는데? 오 뭔데? 나 <웃음> 몰라. 나 시간 안 돼, 이거. 일단 은 그늘이야. l e 아, 나도왜 이렇게 먹냐. <웃음> 어. 야, 몇번더 먹었다고? <웃음> <거. 거>. 어. <웃음> 아 근데 사람 너무 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,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그럼 이 더운 날 우리 오늘 우리도 미쳤지. 야, 이게 풍선사도 같은데. 아. 그런 날은 뭐그니까 어. 이 뭐야? 용이 리 이거 뭐야. 금용두보다 멋있다. 멋있다고? 아. 졸라 귀여운데? <웃음> 귀여워. 귀엽지, 전형님 야, 면이보이아이 안쪽도 <웃음> 어, 있는 가 야, 여기서부터 시작이네. 우리가, 우리가 으로 왔네. 우리가 <웃음> 아 이게 훨씬 더 이뻐 보이잖아. 그렇군. 어, 그렇긴 하다 인트 yeah. t I a m so tired try to s t o t m 어니 쎄쩡해! 더워가지고, 진짜 정신이 나간것 같아. 아니, 이렇게 뚱돼진 나무 괜찮은데, 음, 왜 귀가 아, 나는지 모르겠어 아, <웃음> <웃음> 이래서 사람은 <상황을> 태형보다는 <웃음> 제일 여깁니다, 여기도. 아시겠죠?